안녕하세요. 세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실내 왁스를 해보려고 해요. 오늘 사용할 재료들을 간단히 꺼내고, 음. 오늘은 어떤... 약간... 오늘은 이런 미니미니 미니미니 미니미니 미니미니 미니 미니. 미니 미니. 또 찍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탬프인데 요것도 한번 써보고 음 이것도 이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여러가지 크기의 스탬프가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즈도 있고 요 비즈 알갱이들 일단 두 알만 먼저. 일단은 이퍼플과 핑크를 녹이겠습니다. 녹일 때까지는 잠시 잠깐 시간 잠시 잠깐 아니시면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너무 예쁘다 내가 뭐할라 그랬지? 이거? 어 이거 아닌데? 이거. 찍고 기다리겠습니다 요요 남은거는 이어서 더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원투3 역시나 너무 예쁘죠. 이 안에 남은 것도 다음번에 한번더 사용할 건데 이어서 되게 우주 색깔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되게.. 되게 예쁘네? i <목소리>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게가 니가 니가 니 오 이거 되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데? 뭔가 마법진 같은 느낌으로 나왔어요 약간 이런 마법진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잉크를 한번 써볼게요 잉크패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아 너무 예쁘잖아 미쳤다, 미쳤어. 너무 이 신비로운 이런 되게 마법, 약간 마법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양? 어, 되게 색조합을 잘한것 같은데. 뭔가 어둠의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. 에알을 넣고 좀큰 사이즈의 친구를 써보도록 할게요. 예.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큰큰 큰 사이즈의 친구인데 그냥 이,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잠자리 아... 하얀색이 많이 안보이는게 좀 아쉽네